이대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? 아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.. 에, <웃음> 지금 오늘 날씨가 진짜 이거.. 굉장히 추운 날씨거든 이게.. 지금. 오늘 한국 최고의 셰프 우리 아. 또.. 한준이가 또 고기 구워주니까 이게 네, 영광입니다 만나게또 이제 먹어버려야지 아니 저는 소개팅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<웃음> 여기 귀신 많어 여 뒤에 여기 공동묘지 있거든 아, 여튼 계세요? 어, 아니 진짜 여기가 공동묘지인가 모르지? 여기 낮에 서 공동묘지 여기가 지금 요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공동묘지여 나 저번에 여기서 혼자 가는데 진짜 저녁에 오종을못싸갔더라고 오전, <웃음> 나갈 때 왠지 두려워 <웃음> 겁이 없는데도 두려워 이거 이렇게 뒤집어도 더 <웃음> 빠지나? 하여튼 한반 아니다 조선 그리들 예, 고기를 구울 때 그리들 같은데 굽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조선 그리들 어, 조선 그리들때는 기름이 바닥으로 가게. 아하 기름이 바닥으로 가야 기름도 나오고. 그렇지. 실은 그래서 우리 아까 코팅했잖아요. 음. 네. 실은 그게 막 필수 조건 이런 건또 아니에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바닥으로 가게끔 딱 맞으면. 그 요즘 그리들이 그게 소뚜껑이지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그 무쇠죠 무쇠. 강은 소뚜껑. 와 감동이다. 진짜. 이지가 어. 맛있을 것 같아요, 벌써. 어, 소리부터가 다르다. 그리고 우리, 냄새가 좋아. 우리 고생해서 그런가요? 응. 여러모로 궁피대이그 뭐냐, 우리 그... 이거 무쇠 만드는 공장 가큐 같은 거 보면 꼭 이게 삼겹살 이렇게 주변에 짱 넣고 가운데 김치 막 썰어서 넣잖아요. 맞아, 맞아. 아, 지금 봐봐. 이 기름 보인 거 봐. 벌써 이렇게 딱. 그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? 아... 김치. 어 김치 있네, 진짜. 와. 그 우리나라 김치인가요? 저는 어. 아, 일본식 김치밖에 못 먹어가지고. <웃음> 제 일식집 일식 음식하거든요. 나는 어. 중국 거밖에 한번 삼차. 아, 여기 양을. <웃음> 아 소리 모소. 어쩔 거이. 아름답다. 아름다워. <웃음> 알흥 다워, 정말 알흥 다워, 알 흥. 그래서 우리 아까 왔던 소방에 비해서 사람도 사다 주고, 빠는 소리가 나고, 그래 가 또 이게 라보의 매력이죠. 아무튼 즐거웠습니다. 예열이 안 돼. 열이안 돼. 그거 꼭 해야 돼요. 네, 네잘 가세요. <웃음>